해봐. 박 안녕하세요. 마 네, 망고. 야리 아. 망고. 응. 빠는 망고? 응. 망고. 네, 그럼.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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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저기 뭐 자세 말고 밥한 그릇만 이렇게 서 배우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 남자? 남자 랑의 시장 불러보니까 30만 종으로 깎아서 샀어요. 어, 싸우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아어 잘했어. 잘어어요 네. 할인받아서 샀습니다. CGV가. 호텔방 세게 잡아야 쇼핑몰. 이 쇼핑몰에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구경을 해보려고 왔 어떤 식으로든 재것는아요 <웃음> 참단 다낭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쇼핑몰에 자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다낭에 위치하고 있고 쇼핑몰에도 사람이 많진 않네요 역시 관광객들이 없어서 그런가 현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오는 것 같아요 저는 현지인들 밖에 안보여요 사실 밑에 2층에 마트에는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고 는이를위해서 네. 내려다보면 이렇게 한국어요 동남아 페스트푸드점 그리고 옥상에 아이스링크가 이렇게 있네요. 아이스링크이 있어 한 한국. 컵. 왠지 한국 음식일 것 같은데 그러네. 한국음식점이네 한푸 한국. CGV 가있어 대박이다 영화는 어떤 걸 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봉하고 있는 영화 아 여기 있네 Hello Vietnam I am I am in China 극장 영화 아무 있어 신기하다 우기는 전반적으로 현재 젊은이들이 많이 놀러오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음식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놀러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아요 화장실도 깨끗했고 사실. 지하에는 주차장이 마트고, 이그 안에 있는 라런과짜장떡볶이 뭐 하는. 되게 많이 팔고 있네요. 한국 것도 많이 파는구나. 여기는 현지 마트인데. 불닭볶음탕면? 뭐 이런 것도 있네. 여기는 이제 음료수도 팔고 있고, 커피를 한번 볼까? 커피. 티 같은 거 팔고 있고. 커피 아까 내가 산그 코코넛 커피 어딨어 위즈커피도 이렇게 파네 68,000 동 독재비 똥커피인데 아까 거기서 비쌌는데 마트 안에 이렇게 이것도 팔고. 주방분도 고치고 어느 나라 마트도 이렇게 다양한 걸 이렇게 사네요 치명인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파는 목재가 đi chị lấy luôn. đi đi. Ok. Nam Sơn ơ h ra. Ok. Cái cháu các em ơi, các em n b ồ i đấy. Thì t h c đi xuống rồi đi qua t ngoài g i ú Đi xuống m ộ i thang, không vậy vậy. đi xuống thang h vậy ô i Oh, đ ẹ y ệ t m n g i c h i người c 저기 저 노란색 불빛 보이는데 저기가 20대들의 모텔이랍니다 여기가 모텔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 도로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심지어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인데요 11분 탑승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텔이... 갑자기 갑분 승을 가뿐승을... 1시 유람선을 타고 있고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다낭인데도 당연름이 한강이래요 이제 유람선을 한시간 정도 타고 와서 공항으로 달려야 합니다 메리아트 호텔은 이렇게 불고기가나오데제노 호텔에 부지개가 나오고 네, 원래 용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우리가 묵었던 브랜드 버키어 뭐 호텔